척척하게 만들어주지. 아아 씨. Oh, <웃음> hey, what happened? o k 응? 잘 자라 우리 아가 뭐, 뭐였지? 도 뭐였지? 뭐과 어? 어? 그래, 이거 아니에요? 라우리 아가 앞들너무 아! 아! 이렇게 미쳐지 아니 씨. 너왜 미쳐 날뛰시냐고요. 지금. 으. 아!